바로... 방랑자였죠요 보적 성체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 불황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치려 했지요 동쪽 문 넘어 높은 산 속에서요 뭐필요 아, 장과 싸웠습니다 며칠씩이나요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수도원의 기억과 그곳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, 꿈, 기억, 둘을 분란할 수 없게 돼버렸지요 꿈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? 어떻게 저를 찾은 걸까요? 어떻게 부서진 60만 남아 자기 갈 무게도 감당 못하던 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절 여기까지 쫓은 걸까요? 음. 자신 안의 악마와키기하게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. <웃음> 치고 있었고요. 을 보니 전,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 공포, 파괴, 그리고아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? 아니면,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걸까? I'm oh, going to go to the sea. I'm going to go to the sea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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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본 환영은 위대한자, 마법사 달라샤였습니다 당신 위속격 디리에극 그 꿈에서 분명 당신을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괴 군주 바알를궁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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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둬라 동이 트면 출발할 테니 다음 아침 우리는 언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향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 공행자는 무덤에 습기찬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걸로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전 빛과 어둠을 가르는 물감이 손죠 남아있던 내면의 이성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젠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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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는 힘을 얻고 있던 게 아니라 남아있던 인간성을 잃고 있던 겁니다 그는 악마처럼 움직였고 그때... 그때 당신이 나타났죠 여기 같이 악마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. 설령 너라도. 소라너린 척은 것! 넌 지금 세계의 파멸을 불러온 거다!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상상도 못할 거다! 동쪽 크라스키에 있는 빛의 사원으로 가라! 그곳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!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오스그돌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 파괴! 서둘러오 돌을 챙겨 도망쳐라! 시킨 대로 했습니다, 디리엘 자카룸의 사원을 찾았죠 사원 깊숙한 곳에서 어두운 자들이 모인 걸 봤습니다 동행했던 방랑자 달라샤 그리고 대악마이자 증오의 군주인 그가 있었습니다 메피스토 그의 목소리는 수천 자리의 피수처럼 제 가슴에 들어만치었지 형제들이여,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정문은 준비되었고, 최후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 지옥으로 의 길이 열린다 그리하여 한때 사라졌던 악이 지연하며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순진한 자들 사이를 꺼낼 것이며 공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을 집어 삼기라 하늘에서 불비가 나리고 바다는 피로 뒤덮이며 이온 자는 사악한 자에게 쓰러지고, 온 세상이 불타는 지옥 앞에 사멸하리라. 그때 제가 본건 필멸자가 와선 안 되는 거였죠. 무준비이 되었다. i man must be o r d i n y 나중에 듣기로는 그가 패배했고 시를석은 지옥의 대장간에서파괴되하다서군요딱하나만 빼고 어, 어, 어, 저는 실패했어요, 디리엘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못했죠 그 문으로는 차마 못 들어가겠더군요 <웃음> 용서하세요, 디리엘 제발 용서를 <웃음> 마리우스 그 돌을 주면 모든 걸 용서해 주라 마리우스 가져가요 가져 시라요 마침내 이 모든 게 끝이 나군세요이 돌이 무슨 짓을 한지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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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히안 했단 말이오스 이제 담내를 하도록 하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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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놈의 네 입장 또한 고려해 주도록 하지 무바드 <목> 드리개군.